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. 무호흡을 개선시켜주는 요소에 베개도 큰 목쓸 하나요? 큰 목시 중요한데요. 큰 목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어, 쓸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개선시켜 준다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베개, 목이 꺾여서 무호을더 심하게 할수 있는 그 잘못된 베개가 아닌 정상적으로 기도를 열어줄 수 있는 위치로 잡아주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베개가 무호을 개선시켜준다기보다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. 어떤 방법이든지 고개를 확 꺾어놓고 무언가를 해도 하면 그만큼 효과가 반감되겠죠. 그래서 베개는 바른 자재를 잡아주는 것이 음. 그거 자체가 무읍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음. 음 그래서 내 몸에 맞춘 베개는 정말 중요하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베개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답답한 것이 음. 아니 사람들이 공장에서 다찍어져갖고 나오는 베개를 맞춤 베개라고 네. 몇 십만원씩 주고 사잖아요 어. 저는 안 산단 말이죠 음. 왜냐하면 어뭘 힐링 타임을 알기 전에도 그 맞춤 베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 그냥 차라리 저기 대형마트 코거시기 어 가서 베개 되게 싸고 좋아요 만 오천 원이면 두 개예요 근데 이제 몇번 쓰면 우리 강아지 다 물어뜯어서 <웃음> <웃음> 사산조각을 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베개에다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예, 네. 그러니까 저는 그 베개 얘기만 하면 좀 이제 사람들한테 막 제가 열변을 토하죠. 진정한 맞춤 베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걸돈 주고 사는 거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힐링 타임은 정말 좋은 베개인 것 같아요. 베개,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얘기를 이제 베개하고 음.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. 음. 신발 사러 가면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모양들이 다 있는데 앞볼도 보고 뒤 뒤도 보고 내내 뭐. 내 발에 딱 맞는 건 사실 그냥 그 중에서 맞춰 서 치는거지. 음. 정말 내 발에 맞는 베개를 하려면 음. 내발본을 떠서 거기에 맞추잖아요. 맞춰야죠.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. 박지성 축구가 얼마인지 아시죠? 네. 뭐 엄청 응. 비싸다고 하던데. 1억. <웃음> 몇천이 아니에요? 몇천도 응. 비싼데 1억. 그만큼 내 발에 맞추는 건 중요해요. 하죠. 응. 박지성은 돈을 많이 버니까 1억짜리 뭐 신발을 쓴다지만. <웃음> <웃음> 어, 슈퍼스타인데. 대부분의 뭔가 프로들은 그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뭔가 투자를 하잖아요. 경기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돈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요. 근데 우리는 음. 그런 경기가 아니고 음.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음. 삶이 경기죠. 삶이 삶이, 경기죠. 삶이 정말 실전이잖아요. 그 삶을 얼마나 얼마나 그 효율성을 높이느냐는 수면에 달려있잖아요 맞아요. 이 수면이야말로 그 경기력, 내가 실전에서 나가서 어 뭔가 성과를 낼수 있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디서, 어디서. 이 수면에 얼만큼 투자를 하느냐 음, 음. 그것이 결국 자기 몸값을 결정해요. 그렇죠. <웃음> 아, 음. 그래서 이 수면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먹는 거는 음. 막 마, 맛집 찾아서 막, 음, 막 다니면서 하루, 하루 밤에 막 몇만 원 짜리 그냥 먹기도 하고 음. 막 치고 저 치고 그렇게 따져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쓰는 건 보통 일이잖아요. 음. 먹을 거에. 음. 근데 수면에는 뭘 쓰죠? 베개 하나 좋은 걸 바꿨다고. 투자했다고 막 하는 맞아요 근데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는네잘 <웃음> 네, 모르고 투자를 하죠 투자. 음, 아,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음.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, 네. 그, 돈 썼다고 음. 다 투자는 아니에요 네네네 네, 네. 음. 네 지금까지 정통 투자였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<웃음>